안녕하세요 놀브 맛 놀브입니다 오늘도 놀브처럼 한번 먹어볼까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상품은 바로 가성비가 아주 좋은 카스테라 나가사키가 유명한데 그래도 요새는 뭐 카스테라가 전국 어디 세계 어디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한번 싼 아주 가성비가 좋은 프레인이 상품이 어딘가요 어이 상품이 썬 라빈 이 회사에서 나온 카스테라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한번 가보자고요 포장을 한번 뜯어 볼게요 짜잔. 이 안쪽을 보시면요 이 안쪽을 카스테라 안쪽을 보시면 잠시만요 이런 포장과 함께 심리를 두근두근 하게 만드네요. 그럼 안쪽을 한번 볼까요? 짠짠짠짠 짠짠. 카스테라. 이 안쪽을 보면 우와. 진짜 정말 맛있게 보이네요. 이 안쪽을 한번 볼까요? 안쪽을 뜯어 보면 이쪽에 나가사키에서 파는 카스테라 비슷하게 안쪽에 자라메라는 그 설탕 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이 안쪽은 노랗고 위에는 촉촉하면서 위에는 잘 구워졌네요 이 보세요 이 안쪽을 촉 식감은 어떨지 한번 볼까요 이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잘 부풀어 오르고 잘 구워졌네.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달콤함과 스폰지 같이. 음. 부드럽네요. 그까요 뭐 한번 더 먹어볼게요. 이 안쪽 보세요. 음, 가격에 가격을 생각하면 엄청 싼 건데 이 가격이 900이 아니라 98엔 한국 돈으로 따지면 뭐 천원 엄청 싼 거죠 지금 21세기 음, 아직 21세기죠 이런 시대에 이렇게 싼 저렴하면서 맛도 좋은, 이 카스테라가 있다니. 이야, 역시, 나가 사기 마대, 안 가도, 이렇게 맛있는 걸 집에서 먹을 수 있으니. 음, 좋군요. 음, 음. 음. 맛있습니다. 야, 오늘은 뭐, 차 안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, 정말 맛있네요. 카스테라 보세요. 뭐 나가사키에서 사 먹는 카레사는 뭐 부럽지 않습니다. 음, 음, 여기 에 이제 이런 거 이런 걸또 겹들이면 또 괜찮죠? 몬스타 에너지 피곤할 때 달콤함과 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출근하시면 모든 셀러리맨들의 피로가 한 방에 날라가겠죠 저는 몬스터 매니아 그니까요. 뭐, UFC와 뭐, 별 관계는 없는데, UFC를 좋아하긴 해요. UFC. UFC를 좋아하는데, 오늘 촬영이랑 별 UFC랑 관계가 없죠. 하여튼, 뭐, 얘기하는 게 뭐, 사 뜬금없는 소리 했는데, 이게 맛있습니다. 오늘 차 안에서도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. 음! 흥부가, 이 놀부 형님이 먹을 때, 엄청, 불러하겠네요 아, 이거 흥부한테도 하나 좀 줘야 되는데. 불쌍한 흥부. 오늘도 배가 고파서, 저한테 오지 않을까 싶네요. 그렇죠 뭐 저도 뭐 개가 촌선해서 흥부한테도 형노릇을 해야죠 음,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뭐 요점을 드리면 나가사키에서 파는 카스테라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가성비를 따지면 거의 비슷합니다 컬러티는 안은 촉촉 스펀지처럼 푹신 위에는 깔끔하게 구워지고 밑에는 자라의 설탕 덩어리 그 달콤함은 뭐 완벽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영상 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아요. 구독 감사드립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